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부검미 시행시 급성알코올중독증 보다는 만성알코올중부군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을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1 9가단 5020-903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상해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인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현장에서 흑갈색의 토사물이 발견되긴 하였으나 대야 안에서만 가지런히 담긴 채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다량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생긴 외상이나 갑작스러운 구토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망인은 기왕에 알코올성 위험, 알코올 의존 증후군, 가슴 부위 통증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망인의 병력과 음주 습관을 고려하면 망인이 알코올성 심혈관계 질병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습니다. 사망 당일 음주량이나 혈중 알콜 농도 등 사망 원인을 판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할 것인 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미상임에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사망 원인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